지금 또 다들 새로 가르쳐주신 거막 파악하느라고 아, 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워크숍인데 어떡하죠? <웃음> 괜찮겠어요? <웃음> 그 방식은 간단한데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 조금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어제 참 카운터하고 왔잖아요. 그쵸? 그거 아직 디지털 파일화 시키지 못했죠? 네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그 디지털 파일을 시키시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우리 엑셀 음, 지금 제가 화면 셔에서 한번 볼까요? 음. CSV로 아마 만드는 건가요? 저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csv로 꼭안 해도 돼 어차피 엑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그 뭐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지금 랩탑을 바꿔가지고 맥으로 하고 있는데 뭔가가 안 되네요 공유가 <웃음> 잠깐 어, 저... 하면 공유가 안 돼요? 예 네, 무슨 설정에서 뭘 바꾸라고 네. 하네요? 잠깐만요 그 여러분들 그 이거 말고도 우리 그 이미지 혹은 뭐 CSV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말고도 혹시 하시다가 이런 거좀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면 편하게 슬랙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지금 그, 리팅을 해보니까, 다른 친구가 그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어, 이제, 그, 오늘, 리팅 끝나고, 그 c s d 라든지 이미지 관련돼가지고 좀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그런 것도 있으면 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고, 홈워크는 계속하고 계시나요? 그, 홈워크, 그, 우정희 선생님 화면 공유되면은,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네, 네. 어쨌든, 그, 홈모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치세요. 여러분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데이터를 다루고 프로세스를 할수 있다 해서 이제 설명해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메모라이즈 시험이 아니에요. 네.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훈련해야 돼. 마치 축구선수들이 공 오면은 그냥 바로 몸이 반응하듯이, 수영선수도 마찬가지고, 댄서들도 마찬가지, 몸이, 음악이 들으면 바로 몸이 반응하듯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같은 경우 여러분들 생각하는 속도보다 코딩한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하다보면은. 그래서 반복하면 인생이 바뀐다. 진짜 인생이 바뀌고 엄청 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의 아름다움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일단 코딩을 할수 있냐 없냐.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반복하시면서 보시면은 다른 게그 나물의 그, 그 밥이에요. 하나만 해두시면은 정말 남들 남들 칼 들고 싸울 때 나는 뭐 탱크 끌고 가는 그런 기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무의를 잘닦으시길를 네. 그런 마음으로 코딩을 공부해라 아 이제 됐네요 뭔가 맥은 엄청 프라이버시에 대한 피처리티를 엄청 공격하게 하네요 <웃음> 그 이거 우리 그 카운트 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제 한뭐 47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자기 스테인 어, 넘버 가서 이게 스트릿 이름도 적고 여기 채우면 될것 같아요. 벌써 여기 1번부터 16번은 이렇게 채워져 있네요. 어, 최성아 선생님 하셨어요? 아, 제가 네. 어저께 저기 저 그러니까 나도 취업해서 쓰려고 했는데 네, 예. 아, 예, 예.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음, 일단 저비 음. 조건만 네네네 어 너무 잘하셨네요 근데 이게 10, 20, 2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전자는 걷는 사람이고 후자는 자동, 아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걸 섞이면 안 되니까 뭐 카운트에서 여기는 뭐페데스티리안 하고 보행자보행자 뭐 하고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서 네네네, 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안 나눠지네요. 해가지고 여기는 뭐, 카운트, 뭐 이륜,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각자 회원거 채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타임 슬롯에도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는데 대략이라도 뭐몇 시에서 몇분 사이에 했다 이거 다 채워주시고 로케이션 줬고 그리고 사진이랑 비디오 했으면 여기 뭐 그냥 뭐 예스, 노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스, 노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이이두 줄을 여기를 다 채워주세요 이거를 아 그리고 그냥 그냥 하는 말씀 그냥 드린 말씀인데 일단 어쨌든 뭐피처랑 비디오는 다 찍어갖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 그때 수민 선생님이 일칼먼트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파일 레 파일명이랑 전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타 다 올려놓으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파일명을 여기다 뭐멘션 하든지 아니면 어, 파일명을 여기서 안 보러 가야지 여기 예 조금만 그러면 정 걸로 할까요 파일 이름 여기에 적는 걸로 하는 것. 파일 이름도 사실은 뭐, 스트릿 넘버에서 12345로 했으면 우리가 그거대로 뭐, 피처 아마 1번 픽처, 뭐, 뭐 1번 비디오, 2번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서로가 네. 인생이 끝내질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이거 찾다가 또, 참, 스트레 받겠죠. 그건 네. 한번, 우리 진동 친구가 지금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거를 올려주시면 그 패션대로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다. 아, 네 네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꼭 오늘 다 채워주세요 채워주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게또 이거를 채워야 돼요 각자 해온 거를 각자 하는 게 사실 부담이 덜하겠죠 본인이 한게또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위에 먼저 채우고 나면 여기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게 이 카운트가 있어요 이 카운트도 그러면 오늘 이거 두개 있겠네요 그렇죠? 카운트 해서 이거는 뭐, 바이시클이나 뭐 이런 거고, 이거는 페데스티 아니고, 그렇죠 페데스티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한 시간으로 익스텐드 해주세요. 그냥 멀티플라이 사, 그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쵸? 이, 이 가져온 거에, 그쵸?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시간으로 익스텐드 되고, 여기에 적어줘야 되는 거는 비트윈리스 인덱스를 적으면 돼요. 자기가 각각 카운트한 로케이션 알고 있죠. 로케이션 알고 있고, 그 제가 어제 올린라인노 파일 다들 다운받으셨어요. 그 슬랙에 있는데, 혹시 다운받은 사람 있어요? 승하 선생님은 받았어요? 그런가 봐그 넘버링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네, 거기 제가 베이크 해놨어요. 거기 보면 메시 파일 밑에 태그 1, 2 해가지고 보면은 비트윈리스 인덱스도 거기 베이크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카운트한 그 거리 음. 그 밸류 찾아가지고 여기 레코드 해주세요. 어떤 건지 알겠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이 비트윈리스 인덱스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네, 그 라인업 파일 다들 다운받으면 돼요. 그리고 각자가 카운트 해온 거 그거 꼭 책임지고 다 여기에 채워주고 그 진동 학생이 이거 레이아웃 정리해주세요. 레이아웃 정리해주고 여기 파일 이름 하고 그리고 여기도 다시 레이아웃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카운트가 두개 생겼으니까 여기도 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하고 진동 학생한테 좀 부탁할게요. 여기 아, 네. 업데이트 주시고 여기 스트릿 네임 넘버도 이거 하고 지금은 어디가 탑 퍼센트인지 뭐 믿은지 잘 모르긴 하니까 우선은 그냥 스트릿 네임 순서대로 쫙다 적어주세요. 쫙더 주워고 두고 나중에 이거는 그냥 솔트 아웃하면 되니까 그 밸류 크기 사이즈대로. 우선은 그래도 각 넘버에 맞게 각 로케이션에 맞는 비트윈리 인덱스 여기 무조건 적어 주는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알면 되고 네네네 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하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Correlation Analysis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orrelation Analysis가 우리가 o 사이 i t e s u 해온 거랑 지금 비트윈리스 e n 스 값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얼마나 가까이 있나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 엑셀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C-O-R-R-E-E-L 뭐 이렇게 쳐가지고 괄호해서 이렇게 그, 그 파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두개 하면 결국 c o r r e l 값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니 보여줄 텐데 하는 방법이 까다롭진 않아요. 엑셀에서 하면 굉장히 빨리하고 금방 나와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냥 그 어,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두 개의 그까 그러니까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보통 많이 쓰는 게 스캐터 플러스를 많이 그려요. 이제 스태티스틱 하는 사람들은 두 개의 데이터 정보가 있고 두 개의 연관성이 있다. 그럼 스케터 플롯을 그리게 되는데 스케터 플롯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알죠?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이 보는 거있잖아이 점이 막 점으로 표현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스케터 플롯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박스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통 이제 두 개의 정보값이 있고 두 개가 서로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스케터 플러스 항상 많이 그려요. 그리고 스피어스 랭크는 뭐냐면 이제 그냥 두 개의 값을 심플리 비교를 하는데 랭킹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이거 옛날에 이제 했던 거를 그냥 제가 샘플로 가져왔어요. 샘플로 가져왔는데 보면은 여기 비트윈리스 인... 어, 인덱스 값이 있죠. 비트인리스 인덱스 값이 있고, 여기 비트인리스 랭크를 한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랭킹을 매긴 건 거예요. 어느 애가 제일 높네. 얘가 1이죠. 그럼 1번이면은 얘가 비트인리스 밸류가 가장 높은 애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랭킹을 쭉 세운 건 거예요. 어느 얘의 랭킹을 세운 거죠. 그래서 어느 게 가장 높고 낮고 이걸 순서를 세운 거예요. 이 그거는 카운트 데이터예요. 현장 가서 온사이트 설비 해온 거, 우리 학생들이 해오신 거 그거를 가지고 또 랭킹을 한 거죠. 랭킹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스피어슨어코레이션어널러시스는이두개이두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보는 건 거예요. 랭킹 데이터로 변환시켜서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는 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로 근접한 상관관계가 있나? 이것까지는 다 이해되죠. 쉽죠. 어려울 건 없죠. 그리고 평소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correlation 는 뭐냐면 피 e 슨 r s o n c o r r e l a t i 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correlation analysis, Pearson a n a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변환시키지 않고 어떤 걸로 변환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데이터 있는 그 데이터를 그 쓰는 거예요. 근데 뭐뭐 뭐 가끔씩 이제 뭐 네츄럴라이즈 시켜서 뭐로그 데이터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변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지금은 그냥 이제 있는 로그 데이터 그대로 쓰는 거 원본 데이터 그대로 쓰는 거. PRC 어널할시스는 뭐냐면 이 비트윈리스 인덱스 값이랑 여러분들 카운트 해온거 있죠. 이 카운트 데이터의 코릴레이션 보는 거고요. 이두 개가 얼마나 가까운 상관관계가 있나. 몇 퍼센트에 가까운 상관관계가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려가서 어 이게 이제 사실 이거를 그냥 수식을 한번 보라고 적어 놨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써서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랭크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가 어떻게 계산되냐? 그거를 이제 알려 주려고 수식을 했는데 이게 어 어쨌든 첫 번째 스텝에서는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먼저 그 얼마나 다른 그 랭크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랭크가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 위에 가서 봅시다. 위에 가서 보면 이 랭크 값을 우선 각각 구했죠 그래서 이 랭크의 차이, 차이 값을 구한 거고요 2-1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1-2 이렇게 하면 은이 값이 쫙 나오는 거죠 그쵸? 이게 이 랭크 값의 차이를 먼저 구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스퀘어 값이에요. 이거를 제곱한 값인 거예요. 1을 제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죠. 뭐 13을 제곱하면 169죠. 그래서 이 값이 쫙 나온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곱한 값의 썸의 값을 써요. 그 썸의 값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앞에 시그마코트 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퀘어 값의 썸에다가 6을 곱하는 건 거예요. 그 값에다가 이 n이 뭐냐면 total number of observation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32개 있거든요. 32개 오브저베이션을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 몇개 했죠? 47개? 48개?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47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47 그러니까 47 세제곱 마이너스 47인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그, 그렇게 해서 결국 나오는 값이 이거 같은 경우는 0.797이 이렇게 나오는 건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한 79% 정도의 p r 슨 랭크 코릴레이션이 있다 그럼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걸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냐.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연구원들이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70% 0.7 이상이면 배 very strong relationship 있다. 그리고 뭐40 이상이면은 그래도 어 strong relationship이다. 30 이하면 어 moderate 30 이상이면 뭐 moderate다. 뭐 20부터는 너무 weak relationship이다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을 가지고. 여기 같은 예제는 지금 보면은 지금 뭐79 정도 나오고 0.79니까 나오 되게 s t r o n g relationship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가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지금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죠 그리고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는 그냥 이제 그 raw 데이터 두 개를 그냥 비교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적으로는 복잡하게 들리는데 직접 엑셀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게요. 너무 어려워요. 어때요? 컨셉 자체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자체는. 네. 네, 이게 안자는거 네.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질문해도 괜찮죠? 친구들 네. 질문해주세요. 뭐막 컨셉츄얼리 이해 안된건 없죠? 심플리 그냥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 두 개의 어, 그 상관관계가 있는 어, 그 하지만 밸류가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그냥 비교하는 거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준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스피어스 코, 아, 우는 스피어스 코 릴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리터럴리 수식에 넣고 만들었어요. 그 수식 아까 보여준 거 있죠? 포뮬라. 그거를 그대로 저기에 짜서 그냥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결과 값을 봤더니 0.7972 블라블라 나왔어. 그런데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항상 해야 되냐. 그럴 게도 없고, 이제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된 거는 이 랭크는 구해야 된다. 이 밸류에 랭킹은 매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랭크를 어떻게 하냐. 이, 이 컴포넌트 쓰면 되거든요. 랭크, a v e r 이거 선택하고, 이거의 범위를 정해주고, 그리고 오더가 있는데, 오더가 뒤에 0을 쓰면 높은 거, 높은 수, 높은 밸류가 1, 1등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더를 1로 바꾸면 제일 낮은 애가 1등 되는 거예요. 랭킹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높은 애를 사실 뭐 이게 코릴레이션 어 analysis를 할 목적이면 사실 뭐 이게 오더가 친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 로직만 분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가정해요. 가장 높은 게 1등으로 주겠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거를 해서 음. 해서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내리면 사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한 첫 번째 칸만 코드를 짜주면 이거를 내리면 쫙 되거든요. 엑셀 근데 대부분 기초는 다할줄 알죠. 그쵸?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거 지금 봤는데 얘 전혀 이해 안 된다. 혹시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도 엑셀은 대부분 기본은 쓰니까 이게 막 어려운 건 아닌, 아닌데. 그쵸? 이게 왜 여기에 달러 표시 넣는지도 알죠? 그쵸? 그래서 혹시 팀 내에서 잘 모르면 서로 가르쳐 주고 하세요. 잘 아는 친구가 그래서 이걸 랭크를 해주고 당연히 카운팅 랭크는 이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랭킹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 아, 결과값을 할때 이제 이 R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 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코레이션 이게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코어 레이션다 뜨죠. 이렇게 해서 Array1 선택해주고 또 Array2 이렇게 선택해주고 가로 닫아주면 나오죠 그쵸? R값 나왔죠 근데 보통 이제 R값을 그냥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r 어가더 이렇게 Reliable 하다고 해요 R값을 그냥 써도 되거든요 특히 스피어 스피 m a n c o r r e 은 그냥 R값을 많이 써요 R값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이게 79%의 0.79 어, 79%, .79 정도 이 말은 79%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라 말인데 스피어슨 코릴레이션은 보통 그냥 R값을 그대로 쓰긴 하거든요. 근데 어, r 스퀘어가 궁금하다. r 스퀘어가 혹시 뭔지 알아요? 학생들 중에서 r 스퀘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구나. 그러면 우선 스케이플라즈 그려볼게요. 스케이플라즈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기네. 지금 이제 우리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표 그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애가 스케이플라즈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선택해야겠죠. 데이터 선택. 오른쪽 클릭하면 데이터 선택 뜨거든요. 얘를 그냥 드래그하고 오른쪽으로 데이터 선택. 이 정도는 근데 엑셀 하면 은 대부분 다할줄 알겠죠. 이거 X 값을 내가 하겠다 선택하겠다. 비트윈리스 값을 X 값을 하겠다. 그리고 Y 값은 카운팅 데이터를 하겠다.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확인. 이게 왜 안뜨지? 다시 해야겠다. 네, 데이터 차트 범위로 해서 들어가서 아 랭크 데이터로 할게요. 랭크 해서 엔터. 다음 y 값을 들어갔네요. 그럼 x 값은 카운팅 랭크. 했죠. 그럼 y 값 제대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뭐 랭크라고 해주죠. 그리고 확인. 이제 나왔죠?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리니어 라인을 그려야 돼요. 리니어 라인을 그린다는 게 뭐냐면, 얘의 상관관계의 기울기를 통해서 상관관계의 정도를 보여주는 건 거예요. 이거 기울기는 어떻게 그리냐. 이거 데이터 포인트 선택해서 아무거나, 뭐 데이터 포인트 선택, 오른쪽 클릭하면, 보면 추세선 추가라고 있어요. 추세선 추가라고 이렇게 누르면,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리니어 그냥 컬브를 알고 싶어. 당연히 뭐, 로그 컬브, 뭐, 다항식 이런 폴리 컬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그냥 1대1 관계를 보고 싶으니까, 그냥 선형 관계로 보는 건거요 우선 그냥 1대1, 원투원 릴레이션식을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형 관계를 보고, 그리고 수식을, 수식도 알고 싶어. 내가 이거 기울기와 수식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수식을 차트에 표시해주고, R제곱값을 차트에 표시하고 싶어.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아스케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나온 거 보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 이 지금 트렌드 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트렌드 라인의 공식은 이거예요. 우리 알자. 그 이점수 y는 0.7978x 플러스 3.3364를 그래프에 그리면 이 라인인 거고요 그냥 이 수학에서 말하는. 크게 뭐가 잘안 보이니까, 그렇이 라인을 그냥 수식으로 고치면 y는 0.7978x 플러스 3 3 3 6 3인 거예요. 근데 r 스퀘어 값이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엑셀 같은 경우. 아이 그러니까 스퀘어 값이 0.6353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피에스 코일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R 값으로 판단을 한다. 하지만 그냥 더풀 사이즈하게 내가 뭔가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스케더 플러스를 그려서 r 스퀘어 값을 구해서 보면 돼요. 이게 약간 더 그래서 r 스퀘어 값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표기할 때 이렇게 쓰면 돼요. r 스퀘어가 0.63 이었다. 그럼 63% 정리의 확 정도로 이게 코어 일레션이 있었다 이렇게 같이 해석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스피얼슨에서는 r 값을 주로 쓰긴 한다. 그렇게 알면 되고, 피얼슨 코어 일레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로우 데이터 그대로 썼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방식은 똑같아요. 눈해서 코어 일레션 해주고 과로 해서 그냥 어레이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 선택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데이터 선택 에어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나오죠. 이게 뭔가 잘못됐나? 음. 음. 제가 아까 이동을 했는데 이게 잘못 이렇게 됐었네요. 음.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피어슨 코릴레이션 값이 0. 어, 90687907.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R 값이에요. 근데 p e 슨 r o 레 Correlation에서는 판단할 때 거의 다 r s q u 값을 많이 써요. r s q u 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r s q u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처럼 이 플러팅 차트 만들고, 그리고 이거에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보면 되죠. 그랬더니 r s q u 값이 0.8224였다. 그래서 r s q u 값을 0.82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돼. 그러니까 0. 82% 정도의, 환, 정도의 상관관계가 서로 매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데이터. 그거를 그냥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서 온 사이트가 이거 파는 방지 자체는 간단하죠. 사실 그냥 는 해서 콜을 치면 돼요. 사실. 그쵸? 이거 자체가 방법이 어렵진 않죠. 이해했죠? 그리고 플로딩 차트 꼭 만들고 만들어서 트렌드라인 긋고 R제곱값 만들고 이것 이 리니얼 라인 공식 나타나게 하고, 여기 기록하고. 자, 이해했죠? 방식은?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려놨는데 결국 우리가 카운팅 데이터 얘를 완성해 가지고 오면은 이제 할수 있겠죠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이거는 그냥 팀별로 결국 우리 다 똑같은 데이터 갖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결과값 나오겠죠 그렇지만 팀에서 하나씩 다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슬랙에 다들 팀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이거 표 다들 완성하면 어, 팀에서 해가지고 스피어싱 언어알러시스 스피어스 코리레이션이랑 피어싱 코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여기 실내계 쉐어하고 나중에 각자 그냥 데이터로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이 메소드를 다른 데 써도 돼요 사실 뭐, 뭐 이번에는 뭐 카운팅 데이터로 했지만 뭐 나는 그니까 더 작은 사이즈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똑같은 로케이션에 두 개의 정보가 있다면 그거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다. 하면은 또 코릴레이션 한번 해 보면 되겠죠. 코릴레이션에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이걸 해 보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에서 로우 데이터를 가져왔어. 오늘 뭐 이남주 선생님 보여준 그런 어 그리고 팀 A에서 가져온 그 이제 컬러 데이터 있잖아요. 그뭐 워킹 그 플로우 그그 그 컬러로 돼 있는 데이터라 뭐 현장 실습한 데이터랑 뭐 비교를 해본다든지, 그렇 그렇게 또 제너레이트 할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뭐 무슨 말인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트윈리스 인덱스 값을 쓰지만 뭐그 데이터를 보면서 뭐 빨간색이 어떤 뭐그 레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빨간색은 뭐 숫자가 뭐 몇부터 몇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또 코일레이션 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쓸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너무 <웃음> 어려웠나? 테스트리안 카운팅 엑셀 네. 거기서 그로테이션 밖에 비트니스를 하라는 게 말인지 잘모르겠어아그 혹시 라이노 파일 열어보면 지금 내가 여기서 라이노... 잠깐만요 어, 라이노 파일을 열어서 한번 이야기 할까요? 그럼. 그 어제 슬랙에 보면 제가 그 라이너 파일을 하나 올렸어요. 그 파일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어 네. 있다면 지금 어 어떻게 되어 있다면 아 여기 보면 이제 그 베이크라는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가보면은 베이크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어매시를 열면 이게 지금 그 베이크 돼 있어요. 근데 매시가 어, 아니라 태그 2를 하면 이렇게 인덱스 값을 비트윈리스 인덱스 값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아이고 정합니다. 여기서 카운트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점에서 카운트를 했어. 그럼 비트윈리스 인덱스 얘를 레코드를 옆에 하라는 거예요. 이비트니스는 이 오리진이 여기가 저기가 한강인 네. 거예요. 그렇죠, 오리진인데 여기에 또 한강에 그 리테일이 하나 있었어. 내 생각에 이거 슈퍼인 것 같아. 그래서 슈퍼 이거 비트니스어로러시스할때 모든 그 오리진을 다 포함시킨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Possibility를 다 넣었어요 이거 집,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뭐 오피스 이런거 다 넣고 한거기 때문에 음. 네, 지금 뭐 각자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서 카운팅한 분은 줌하면 들어가면 있죠? 그러면은 내 비트윈리스 값이 뭔지 체크해가지고 혹시 0.22637이다 그러면은 여기 카운트 시세 그걸 쓰라는 거지 0.22 22637 이렇게 이해됐죠? 이해 네. 아 그리고 혹시 하나 더 레코디 여기 어차피 쓰는 쓰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 이것도 써보는 거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 가보면 태그 1은 비윈니스 인덱스고 태그 2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그냥 어 여기 이 엣지에 방문하는 사람 숫자거든요. 그냥 정말 리얼리 몇명 지나갔냐 그걸 그냥 컴퓨팅 계산한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태그 2도 열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카운팅을 했다면 이쯤에 서서 카운팅을 했다면 207도 여기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태그 2를 열어서 0.0398? 0, 아이고, 0. 0 얘도 기록을 해주세요. 얘도. 003941? 얘도. 그러니까 둘다 태그 1이랑 2의 정보를 다 기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좀더 다양한 코릴레이션 어널러시스 해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엑셀사이즈 다들 해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차피 정보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둘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학생 여기 하나 라인을 더 만들어 주세요. 비트윈니스 인덱스랑 그냥 비트윈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네네. 이이해했죠 네, 무슨 말인지 그렇게네 네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게이같게 이렇게 이렇게 고 다들 이해가 그 어느정도 됐죠? 네. 또 이게 온사이트 설베이 가기 전에 잘 모르지만 갔다 오니까 알겠잖아요. 이것도 지금 잘 몰라도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한 번만 해보면 이게 새로운 세계가 또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한번 해보고 나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겨요.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해보면 또 재미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 설계할 때 이렇게 접근 안 해보잖아요 근데 사이트 설비갈 때도 사실 카운트를 목적으로 나갈 수는 않잖아요 그냥 가서 뭐 환경 보고 사진 찍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거차이 해보면 또 아이디어가 생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고 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이거를 이 메소드를 활용할지 또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각 팀에서 같이 힘 합쳐서 하나씩 결과 그러니까 하나씩 다 해서 오시는 네, 네 오늘 워크숍은이 정도 어,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 팀별로 잠깐 진짜 짧게만 얘기할까요?